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제가 20살 때 자취를 시작해서 이제 10년차 물론 군대 2년 빼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10년째 이렇게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니멀리즘에 예전에 꽂힌 적이 있어서 집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집은 뭐 보시다시피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왜 이렇게 물건을 다시 들어놓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집을 좀 인테리어를 꾸며놨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19년 버전 한국타전의 랜선 집들이가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2022년 한국타전의 랜선 집들이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순자입니다 그래서 순자랑 같이 랜선 집들이 고고 일단 저희 집을 한번 쭉 보여드리면 따라라라따라따라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집에따가따고따는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따다다라따... 따다라따... 따다라따... 따다라따... 따다라따... 따다라라... 가구들을 많이 배치를 해놨어요 어쨌든 여기가 잠을 자는 공간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인데 이 우드 침대랑 갈색 톤의 이 커버를 이 무인양품 커버예요 커버를 배치해서 좀 따뜻한 느낌을 줬고 너무 좋은 게이 매트리스 있잖아요 이게 어디 거냐면 닥터바름이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닥터바름이 대표님과 어떻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3년 전에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편해요 쿠션이 막 엄청 있진 않지만 이렇게 딱 누웠을 때 아 몸이 착 감긴다 해야 되나요? 예, 그 느낌 때문에 3년째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여기 보시다시피 LP를 꽂는 네, 그런 용도예요 LP 꽂는 수납장인데 저는 사이드 테이블이 필요해가지고 물론 LP도 넣어두고 위에는 이제 화장품도 올려놨고요 어, 이거 되게 좋습니다 여자친구가 사준 건데 돌아돌아 돌림판 그리고 옆에는 무드등 이거 나중에 저녁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뭐 드라이 같은 거 꽂아 놓고 네. 나름 잘산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눈을 돌려보면 아주 자그만한 식물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식물존 선인장 하나랑 얘가 원래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엄청 컸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요거가 이제 홍콩야자입니다홍콩야자 1년 전에 데려왔는데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식물을 전혀 키우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하나 들여놓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또 뭔가 챙겨줄 이런 식물이 있어가지고 집에 와도 생명체가 있으니까 날 반겨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고마운 야자입니다그 다음에 이 식물존에서 옆으로 오면 짜자잔 아 소파 존과 전신 거울 존이 있습니다. 우후. 일단 이 전신 거울로 말씀드리자면 얘도 이제 원목으로 테두리가 된 거를 샀고요. 얘가 좋은 게 디자인이 보시면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옆에 자연스럽게 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는 어, 저런 콘센트 같은 거좀 밀어 넣어놓고. 또 빨래건조대 좁은 집에서는 저거 놔두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빨래건조대도 옆으로 싹 넣어가지고 싹안 보이게 해가지고 싹 나만 보이게 그리고 이 친구는 아라리아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 중 하나고 얘도 제가 조금 관리를 못해서 지금 끝에 이렇게 과습의 증상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죠 네, 이토분도 너무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어서 고마운 친구예요 너무 예쁩니다 잘 어울려요 우리 집에 그리고 제가 앉은 이 소파 <웃음> 진짜 여러분 이거 마약 소파입니다 마약 소파. 오늘은 집을 빨리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추천해 드릴 만한 아이템들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몰아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쨌든 뭐 주말에 여기서 책도 읽고 뭐스도쿠도 풀고 유튜브도 보고 쉬기에 적합한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와우, 술존 입니다. 술존. 사실 원래 이게 술존이 아니고 책존이었거든요. 원래 다 책으로 차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몇달 전부터 위스키에 조금 빠져가지고 처음에 맥캘란 12년, 발베니 12년 이거만 하나씩 들었다가 하... 이 점점 뭔가 이 수집력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런 장은 너무 꽉꽉 채우는 것보다 좀 여백의 미가 있어야 예쁜데 좀 무지성으로 먹어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꽉 차버려가지고 이거는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좀더 보기 좋게 만들 어 수정이 필요한 그런 손입니다 근데 뭐 그걸 둘째 치고 이 장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딱한의 크기도 균일하지 않고 위에 색칸 3칸, 밑에 색칸인데다 사이즈가 색각각 달라가지고 뭔가 그런 보는 맛도 있고 어쨌든 이건 제가 다음에 정리 여기서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되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순자 순자가 잠들었어요. 헷그 다음은 주방인데요 3년 전에 영상 보니까 너무 이 주방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막 되게 막나 혼자 산다 찍는 것처럼 너무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진짜 오글거리는 거예요 나 평소에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뭐 영양제라든지 간식 놔두는 쪽그 다음에 식기건조대 싱크대 그 다음에 저기 뭐 바나나 <웃음> 바나나 좀 숙성시키고 있고 인덕션이 아니라 전기레인지 입는 쪽 그 다음에 밑에 세탁기 있고요 그다음 위에 뭐전자레인지 있고 밑에 커피포트나 에어프라이기 뭐 이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탁기 밑에 보시면 이런 빨간 바켓스가 있어요 네,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갔다가 예, 이 시몬스에서 나눠주는 거 그냥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빨래 바구니로 쓰고 있어요 아주 만족스럽고요 우리 순자 옆에 앉아있고요 <웃음> 그 다음에 또 현관 입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기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도 몇개좀 붙여놨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이 카트 이 카트가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여러분? 저 안에다 그냥 분리 수거를 바로 하고 나갈 땐 이걸 잡아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 분리 수거의 삶은 이 카트가 있기 전과 후로 나뉘어 버립니다. 꼭 사세요, 진짜. 자 그리고 옆에는 욕실인데요. 뭐 욕실 뭐 보여줘봤자 뭐 합니까? 뭐 그다지 특별한 건 없고 아직 네, 제대로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어 그리고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저기가 붙박이장, 예, 붙박이장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 집 오시면 이제 냉장고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네, 이겁니다. 냉장고도 이렇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어 2022년 버전. 랜선 집들이 네,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옛날이랑 집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제가 어 미니멀리즘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움직여 가지고 그때 많은 것들을 비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굉장히 만족을 했었어요 삶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그 당시에는 또 물건이라는 것에 집착을 많이 하던 때여 가지고 비움으로써 제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깨우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좋았는데 어느 날 이제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 썰렁한거예요나 하루종일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이 집이 나를 반겨주는게 아니라 그냥 허해가지고 막 무슨 기숙사, 작업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저를 반겨주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내 뭐 집은 아니지만 월세 내고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사람이 잠을 자는 공간이고 먹는 공간이고 휴식하는 공간인데 이건 진짜 너무 행하다이 집이라는 공간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저런 침대라든지 제가 원래 침대 잘안 썼거든요 무조건 매트리스만 깔고 썼는데 뭐 침대부터 해서 이런 책장, 소파 또예전엔 블라인드 쓰다가 지금은 또 커튼이에요 어 이런 걸 넣다 보니까 물론 예전에 비해서 물건은 많이 들어왔고 신경 쓸 것도 많아졌어요 또 구석구석 청소기도 밀어줘야 되고 먼지 쌓이면 먼지 닦아야 되고 화분에 물 줘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회사 나가서 열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주는 이 포근함 그리고 이 안정감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굉장히 힐링이 되고 이렇게 집을 인테리어를 한 데는 전혀 저는 후회가 없어요 미니멀리즘도 물론 좋지만 물건을 비우고 내 마음을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떤 마음적으로 많이 채워져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무조건 미니멀리즘을 실천할 필요는 없겠구나 나의 상황에 맞게 뭐 비울 때는 좀 비워주고 또 채울 필요가 있다 싶으면 채우는 게 좋겠구나 하는 걸 느꼈던 최근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꾸며놓은 지가 한 1년 정도 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 집에 추천해드릴 만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영상에 담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그 아이템들만 모아가지고 저렴이부터 고렴이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